2020년 1월 3일 솔레이마리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 군의 사령관이 미국 드론의 공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2020년 1월 8일 이란은 이라크 주둔 미군기지에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 상황이 고조되며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민간 선박 보호를 명분으로 해상연합군인 호르무즈 호위연합체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은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병을 요구하였습니다. 2020년 1월 21일 우리나라 정부는 아덴만에서 해적 퇴치 임무를 수행해오던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을 오만만과 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견을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해 미군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호위연합체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독자적인 파견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파병이 아닌 파견이라는 용어를 고수하였고 파견 지역의 한시적 확대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오늘은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으로 뜨거워진 호르무즈 해협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협은 지리적으로 두 개의 큰 바다를 연결하는 좁은 수로를 의미합니다. 대서양과 지중해를 연결하는 지브롤터 해협 인도양과 남중국해를 연결하는 울라카 해협 북극해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베링 해협 등이 대표적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오만만과 페르시아만을 연결하는 해협이자 오만의 월경지인 무산남반도와 이란 사이의 바닷길입니다. 이때 월경지는 본토와는 떨어져 다른 나라에 둘러싸여 있는 지역을 의미하는데 오만의 무산남반도는 오만의 본토와는 떨어져 아랍에미리트 영토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넓이는 약 40km이며 북부에는 키샴, 라라크, 호르무즈 등의 섬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는 실크로드, 석유, 그리고 협상 카드입니다. 첫 번째, 실크로드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해양 실크로드의 핵심 거점으로 다양한 지역의 물건들이 몰려드는 풍요의 바다였습니다. 서양과 인도 및 중국을 연결하는 교역을 기반으로 10세기의 호르무즈 왕국이 형성되었습니다. 호르무즈 왕국의 중심지였던 호르무즈 섬은 온갖 물품들을 거래하는 허브로 성장하여 반지에 박힌 보석이라 불렸습니다. 13세기 마르코 폴로는 동방견문록에 향신료, 보석, 진주, 비단, 직물, 상하 등을 거래하는 인도 상인들이 모여있다고 언급하였고 14세기 중세아랍의 탐험가였던 이븐 바투타는 아랍어, 페르시아어, 영어, 힌두어, 포르투갈어가 들리는 곳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16세기에는 포르투갈이 호르무즈 왕국을 점령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지배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하기도 하였습니다. 두번째 석유입니다. 오늘날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석유 무역로입니다 주요 석유 수출국이 밀집해 있으며 전세계 원유의 해상 수송량 가운데 3분의 1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원유의 70% 이상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 약간의 사고만 발생해도 세계 유가는 출렁거립니다. 미국은 이곳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길목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하루에도 초대형 유조선들이 쉴세 없이 지나기 때문에 선박들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 들어오는 배와 나가는 배의 항로를 분리하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협상 카드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미국 등 다른 나라와 갈등을 겪을 때 꺼내는 협상 카드입니다. 1988년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설치한 기 길에 미 해군 선박이 파손되면서 실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후 이란은 미국과의 갈등이 깊어질 때마다 세계적인 석유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맞섰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수심이 얕은 지형적 특징으로 초대형 유조선들이 항해할 수 있는 항로는 한정되어 있어 이란형에 속한 4.8km의 항로만 봉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란이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적은 없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게 되면 이곳의 원유에 의존하는 국가들을 적으로 돌리게 되는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란도 정부 세입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원유 수출의 길이 막히며 경제 제재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실크로드, 석유, 협상카드의 바다인 호르무즈 해협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양국의 갈등이 해결되어 호르무즈 해협이 평화의 바닷길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오늘의 질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